싱그럽다 싱그러워 왜? 그래? 싱그럽게안잖아 응? 싱그럽게안잖아싱글러운게 아니라 싱그럽다고 왜? 네? 응? 엄마 유니콘은 뭐가 좋아? 뭐를 좋아해? 유니콘? 응. 아이스크림, 코나 아이스크림 음? 그래서 유니콘이야 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유니콘 위에 뿔이 달려있는 거야? 어 유니콘 모양 그콘 모양이잖아 이렇게 콘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남은 콘 엄마, 있잖아 아, 알겠어 뭐? 아이스크림이 유니콘이 좋아하니까 유니콘이 머리 위에 응. 그 뽀족한 게 달려있는 게네응그 응, 과자야 이렇게 머리다 쓴 엄마, 거야 엄 그럼 유니콘은 날개 있는 거겠네 유니콘 날개 있지? 응. 유니콘 날개 있지 응, 응 여기 없는 유니콘이 있나? 응있죠 응. 있다. 근데 유니콘 친구들은 응. 몇 가지 종류 있어? 유니콘? 응. 색깔별로 있지. 빠져나 슈파한보 하지만 머리들은 다똑같지않아그지 어. 근데 어떤 말들은... 응. 너 아까 영어 했잖아. 응. 엄마는 뭐라고 했지? 응. 영어가 뭐야? <웃음> 음. 음. 근데 이좀좀 좀 제법 웃기다 아니 근데 엄마가 아까 블로그만 했어? 너가 말했잖아 엄마가 영어로 뭐야? 마더난 <웃음> 그냥 엄마가 영어 말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아 아빠는 영어로 뭐야? 마더응강아지는떡 음. 떡? 아니 떡 더! 더그? 저거? 응, 예, 검돌이는 그건 칙지쉬뭐어 응. 뭐야? 하 e 음. <목소리> 음. 때 배야. <데에>. <웃음> 아, 구구단 해 봐, 해리. 되이 이이 언니가 하는 거다 배웠네. 엄마 근데 나 유나랑 지 유랑 친해지고 싶은데 응. 자꾸 응. 사이가 안 좋아져. 왜? 언니 음, 몰라 나도. 아니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나와 조대로 싸워서도 사이가 안 지내져. 싸웠어? 어떻게? 아니 싸워졌어. 왜? 테리가 응. 화냈어? 테리가 화났어? 아니 친구가 화났어 친구 화났어? 그래서 테리가 뭐라고 했어? 음,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음. 마음속으로 음 너무 화들했다 음. 마음속으로 울었어? 에이. 속상 응, 나가또소름게네 엄마 나 그냥 혼자 노는 데 응+ 응 우리 응. 매운 고수를 조금 놔두고 나 그거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매우지 않아도 매운 거를 참고 먹어봤는데 난고수해 먹어. 응, 진짜 나응 진짜? 고소했어? 맵지않고? 아니 그냥 하얀 밥이랑 같이 먹었더니 진짜 응. 고소했어 아 진짜? 응 아, 아빠가 아빠 핸드폰에 게임만 있다고 들었거든 어린이 게임만 그래서 그거 보기로 했어 아 그거? 혜리언니가 그래. 다 다운받은 거야 아빠 핸드폰은 점령 당했어 아빠 핸드폰은 그럼 아빠 핸드폰은 진짜 좋다 아니 좋은 정리한... 핸드폰은 너무 꼴쟁이야 <웃음> 아빠 핸드폰 1등이야 쟤 음. 나도 아빠 핸드폰 갖고 싶다 정령 당했어 엄마 그럼 응. 나, 응. 나 학교 들어갈 때 그럼 아빠랑 똑같은 핸드폰 타줘야 돼? 알았어 나도 그거 다운받고 응 음, 그러면 되겠다 그러니까 게임 예, 그거 아빠 새로 사고 아빠 거 캐리어 가시면 되지 어때? 그때 스티커 달라고 왜냐면 음. 폰 뒤에 붙일라고. 아 그래? 근데 그생 생반항은 못 당기잖아, 그렇지? 맞아 스티커 붙여야지. 맞아, 아빠보다 더 예뻐야지.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해야지. 근데 그거 그림, 어. 그거 끼는 거는 뭘로 할까? 그럼 엄마 그린 걸로 할까? 그래요. 엄마가 엄마 못보잖아 학교 때. 응, 보고 싶었어. 엄마 사진은 그럼 거기다 붙여놓을까? 엄마부위 엄마, 하는 거? 엄마 응. 하는 거렇지 웃을 거 응. 엄마, 엄마 아까처럼 이렇게 웃은 거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은 거밥먹을때도 음. 아. 그렇게 웃을 거 같아 유치원에서 제일 재미있을 때가 언제야? 친구들 다 이래 이 친구들이랑 노는 거 재밌어? 응 친구들이랑 싸우고 속상해도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즐거워? 오빠 음. 다음에 뭐야? 여섯 살. 여섯 살? 응. 어, 그런데 나, 엄마 나곧 있으면 여섯 살 되는 거야? 응. 오케이. 아니, 나이 먹는 게 좋아? 응, 난 나이 먹는 게 좋아. 아, 그래? 엄마처럼. <웃음> 언니도 나이 먹는 게 좋다고 했잖아. 아, 그래? 엄마는 싫은데. 뭐, 이거? 포도? 뭐, 네, 어. 씨는 뱉어야지. 응? 씨 먹었어? 응, 이제. 네. 뱉어야지. 아니야. 씨도 먹어야 돼? 먹었어. 먹었어? 응. 먹으면 안 돼. 먹었어. 먹었어. <웃음> 먹었어. <웃음> 왜 먹었어? 먹었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 왜 먹었어? 먹었어, 이거.